양재딸 하나가 왔습니다 시크릿 오브 양주 일탄 바로 오늘은 장욱진 미술관을 가려고 해요 이렇게 봄날씨와 함께 그 미술관도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전시와 함께 그 벚꽃이 만개한 예쁜 현장을 제가 함께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끝까지 예쁜 모습 지켜봐주시고 함께 출발해볼까요? 고워 지금 미술관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. 이 보시면 밑에 이렇게 벚꽃이 쫙 날리면서 약간 제가 이제 여주인공이 되고 같고 되게 기분이 좋은 이 봄볕 아래에서 이 설레는 기분을 갖고 제가 이제 미술관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기 완전 벚꽃 나무 진짜 많아요. 내의 향기를 느끼면서 나의 인생샷을 남기면서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어우 나 이렇게 찍어 봐막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이랑 다르게 이런 파란 띠가 불러져 있어요. 네, 다리를 건너서 제가 입구에 도착했는데요. 그 오늘의 컨셉은 어, 심플! 집이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한 집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 컨셉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엄청 새하얗고 저번에 왔었을 때랑 또 다른 게막 생겼어요. 이 뭔가 코 나무의 향기, 목재의 향기. 어, 이건 또 어떤 작품을 뭔가 표현한 건지 되게 궁금한데. 그 여기가 입구인데요. 이 들어간 입구마저도 이 집집 모양을 표현했어요. 여기는 이제 2층 상설관 입구인데요. 되게 딱 그림만으로도 집을 표현할 수 있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, 제가 오늘 그 심플 2019집 장욱진 미술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, 제집순이가또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아티스트로서도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예,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되게 심플하지만 뭔가 느낄 수 있는 제 영상을 끝까지 이게 구, 아, 보셨으니까 뭘 하셔야겠어요? 구독과 좋아요를 하셔야겠죠? 다음 시크릿 오브 양조 이탄에서는뭐 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? 저도 궁금해요. 다음 편에서 또 만나고요. 그때까지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어요. 안녕!